8시 오늘은 특별하게 저의 대학 조교 생활 브이로그를 준비했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갈아 타고 이제 학교 셔틀버스까지 타면 38분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짐을 정리하고 이제 우선 손을 닦고 옵니다. 그리고 신발까지 갈아 신으면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저는 입학 홍보팀이라 홍보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학생들의 작품 전공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디원 유튜브 서포터즈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컨펌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일들을 합니다. 또 SNS 게시물도 만들어서 업로드합니다. 가끔 이렇게 홍보용 배너도 만들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일러스트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으,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디온 면접이 있어서 홍보팀에서 점심을 사주신다고 해서 주문했어요. 면접 전까지 교수님께 드릴 학생 명단을 정리하고 웹엑스 프로그램 테스트를 합니다. 아, 네네네 들려요. 어, 컴퓨터로 들리시나요? 상승가다 아, 네. <웃음> <웃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원활한 면접을 위해 학생에게 URL 문자를 보내고 또 안내 전화를 해줍니다. 네 지금 면접 URL 보내드려서 15분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웃음> 어, 지독, 지독한 콘셉트. <웃음> <컨셉? 웃음> 잘 가요. 교수부장님. 네네. t hours later. 퇴근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웃음> 너무 힘이 드는군요. 이렇게 오늘 저의 하루는 끝났고요. 다음에 또 이런 학교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